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네 모험가님 저 MC 레이라가 전해드리는 이벤트 소식 과연 또 이벤트 소식이 모험가님들을 위해서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상점 이벤트 네, 이벤트 기간은 2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지역에서 몬스터를 제압하면 다크 초콜릿을 획득하시게 되는데요 획득하신 다크 초콜릿을 화면에 보이시는 물품 교환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보상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크초콜릿으로 교환이 가능한 기간은 오늘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2 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놓치기 아쉬운 아이템들이 눈에 쏙쏙 보이는데요 자, 우리 모험가님들도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처럼 달달한 보상 모두 챙겨주세요 두 번째 이벤트 태양의 축배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2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태양이 가장 뜨겁게 이글거리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대사막이 아닐까요? 이 대사막에서 적을 제압하시면 태양의 축배를 획득하시게 되는데요 이 태양의 축배와 다른 재료들을 함께 모아 더 좋은 보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축배 1개, 네세르의 가오 1개 미확인 고급 엘리언 룬 1개를 신화태고 엘리언 룬 상자 1개로 교환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태양의 축배 2개와 아래 모래알 20분 한개 에다나의 주화 만 개를 복불복 에다나 주와상자한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축배 3개로는 반려동물 영양식 100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10회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무려 1,000개나 얻을 수 있겠죠. 특히 앞서 소개해드린 복불복 에다나주아 상자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다나주아를 최소 1만개에서 최대 6만개까지 확률적으로 얻게 됩니다. 단 용맹의 땅에서는 이 태양의 축배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검은고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2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2월은 졸업식이 있는 달이죠. 졸업 시즌에 맞춰 검은 곳이 이벤트가 열립니다. 내일 0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벤트 기간 동안 운영자 퀴즈가 하루 1개씩 진행이 될 텐데요. 각 퀴즈 정답을 맞출 때마다 검은고시 합격증 1개를 획득하시게 되며 보유하신 검은고시 합격증 개수에 따라 이벤트 화면에서 다양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합격증 개수 총 7개가 되면 2022 학사모 상자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칭호명 2022검은 곳이 합격자라는 특별한 칭호까지 지급이 되니까요. 모두모두 획득해주세요. 네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두근두근 상자 판매 이벤트. 이벤트 기간인 2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 매일 하루 최대 100개까지 구매 가능한 두근두근 상자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무려 2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총 1,400개가 되는데요 우리 여러 아이템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 이벤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획득 가능 최대 보상도 눈 한번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고 미확인 문양 각인서와 비급서 또 태고 장비 등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은화 50억 매일 준비해 두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2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벤트가 준비가 되었죠? 검은고시 이벤트, 학사모까지 준다니까 제가 졸업했던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우리 모험가님들은 또 어떤 이벤트가 재미가 되, 기대가 되고 또 즐거울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